그래서 20년 있다가 계속 강사하다가 교육 담임 강사하다가 지금 나오셔서 상담 일을 해요. 청년들 상담하고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그리고 이제 여기 결론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배도자라고 배웠는데 그 성경 구절에 천국에서 그잖아요. 천국에서 정말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다큰 자고 세례관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잖아 천국에서, 천국 안에서. 그런 성경 구절을 놓친다는 거예요. 놓쳐. 이제 지금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과정 중에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내가 우리 지금 사실은 상담을 내가 10년 정도 해보니까 3년 이 정도 빠지면 하루 이틀, 3일 전까지는 제 정신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말을 해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러냐면 그냥, 마음 맞게, 내가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맞다고 배웠는데, 이걸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존심도 상하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있어. 지금, 잘안 돼.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게 신천지 교리 결론인데, 알고 있는 신천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천지하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을 우선 확인하는 거야, 오늘. 응? 네. 응.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의 순교자들이 영혼이내아이테 들어오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흰물리들이 왜? 흰물리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돈을 싸들고 몰려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14만 4천으로 이 지구 땅을 나누든지 우주를 나눠서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집안도 책임지고 나의 인생도 바뀌고 솔직히 고생 안 해도 되고 이 불안한 시대, 뭐 답도 없는 이런 시대. 근데, 봐봐. 이제, 처음에 보금방 공부가 끝나고, 6개월 동안 센터 가정을 마쳤어. 초등, 비유 불이, 씨반 나무지 한달 공부하고, 중등 가정 마치고, 고등 가정에서 요한계시록 실상 마치고. 그때 신천지 강사하고 신천지인들하고 늘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누구야, 혹시? 그때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고생 끝 신천지만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어? 행복 시작, 고생 끝. 계시록 22장에, 21장 새하늘 새땅 신천지 그래서 들어왔어 야, 들어왔다 들어와서 3년 동안 알바나 일 같은 거한적 있어? 돈좀 많이 벌었어? 얼마나 모어 얼마나 모았어? 통장의 장고가 얼마야 내가 신천지만 들어가면 고생끝 행복시작 여기가 천국이라고 들어갔어 신천지는 지금 천국이야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고생이 끝난 게 아니고 고생이 시작이야 통장의 잔고는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희망이 있냐 매일 전도하래 자 내가 올해 2021년이 지금 21년이잖아 우리 때 지금 신천지 38년이야 38년인지 3 9년지 38년일 거야 그게. 신천지 38기야 그럼 생각에 이 역사완성이 언제 될것 같아 그래 보고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는 거야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시험도쳤었고 공부도 열심히했었고 전도도 하고. 혹시 열매 있어? 없어요. 아 열매는 아직 없고 총에 등록은 했어? 아니. 그러면 총에 등록이 안된 상태는 알고기야 가라지야. 뭐 아니야. 응? 시험을 봐서 90점 맞으면 100점을 맞아야 입맞는 거야. 90점하고 시험을 봤어 90점 맞는가 하고 10점 맞는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점하고 90점. 99점하고 95점하고 10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95점 맞으면 입 맞을 수 있는 거야? 100점 맞으면 입 맞는 거야? 성경을 통달한다는 게, 게 뭘까? 인간이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을까? 비오풀리를 100% 다알수 있을까? 보금방이 끝나고 센터 공부를 마치고 입교서 쓰고 이것만 자보금방 끝나고 센터 교육만 끝나고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면 시작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신천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해? 누나들, 형들, 동생들 모여서 우리가 모략 전도 준비를 해 어떤 애를? 전도하는데 이런 작전을 써보자 근데 그 작전이 왜 거짓말이어야 돼? 야! 나 신천지인데 그 신천지 한번 다녀봐라 좋더라 왜 모략 전도라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꾸며서 이게 정당하라고 만들까 로마서 3장 7절에 그 성경 해석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잖아 선한 거짓말을 신천지는 용납한다고 하잖아 하나님 나라 역사 완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혼을 하고 얘가 생겨봐 그애한테야 선한 거짓말은 괜찮아 너가 거짓말을 하는데 동기나 결과가 악한 게 아니면 선한 개인 말은 개인잖아 그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로마서 3장 7절 볼까? 한번 찾아 보실래요? 천지가 로마서 3장 7절을 갖고 하나님 역사 완성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응? 모략전도 아침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속여서 저 청년을 복음방으로 안내하고 센터 교육을 받게 할까 작전을 해 근데 어떤 청년들은 나 이런 거짓말 하기 싫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 당당하면 하면 되잖아 근데 아직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 너도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비밀로 하는지 알거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 로마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대 라고 적어져 있잖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세요 로마서 3장 7절은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선한, 말은 선한 거짓말을 인정하시나요? 신천지는 단어 중심 절만 있게 해. 이 절만 근데이 절을 여기만있지 말고 위에하고 밑에하고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더라도 너희들은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이 구절이 끝나는 18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8절에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응?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한 거짓말이 인정이 되면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이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란 말이야. 정죄를 받는다 이게 그 말이 아니라고. 신천지 강사들이나 신천지에서는 어때? 요마서 음. 3장 그 7절, 그 9절만 가지고 해 그러니까 앞뒤 문 7절, 8절, 9절 이 전체를 다 읽어 보면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선한 거짓말 용납 안 해. 절대 용납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지금 3000% 왔어 상담 중에 자꾸 옆으로 왔는데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이 죽는다고 했어 내일 아침에 오늘 상담을 했잖아 그럼 영이 죽어야 돼 영이 죽는 건 뭐야 나 영혼이 죽는다는 건 죽는다는 건 소멸이야 사라진다는 거 그럼 죽는다는 게 지옥에 가는 거야 얘기해봐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영, 영이 죽는다고 말한 거겠지 그지? 음. 어쨌든 결론은 영이 죽는다는 말 표현 자체가 국민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야 안돼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야 첫 번째 내가 지금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의 주인은, 주인은 나다는 것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나 상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영혼을 찾아야 돼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영혼은 죽은 자들이 나를 지배한다 나한테 들어온다 나를, 나한테 를나임지한다 나의 주권을 누군가 뺏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 사탄 마귀에 여기가 천사가 있어 천사가 여기 있고 사탄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내 영혼이 약하면 사단은내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사탄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졸기들을 말해. 내 영혼이 연약하면 이 타락한 악한 악령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도 해. 그런데 반대로 이 천사나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 성령은 나를 지배하지 않아. 나의, 내 영혼을 존중해. 내말 이해가?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단지 내 영혼이 영혼이 지옥에 살 거냐 내 영혼과 변화된 이 육체가 내가 영혼이 천국에 갈 거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위한 결론이잖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살게 할 건지 내 영혼이 천국에서 살게 할 건지 그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가 맞다? 아니다 신천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먼저 한번 해보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한번 보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우리가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단은 성경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 성경 해석을 다 잘못 해석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다르게 해석하는 것 근데 이단 사이비는 여기서 사이비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나 신앙을 사이비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사이비 종교야 우상숭배야 네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 기독교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야 근데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자야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만왕의 왕이고 제리님 예수고 또 다른 보혜사고 이 성경 찬송가 본적 있어? 네그 응? 찬송가 쓰냐고 그 찬송가 없어? 신천지 그 찬송가 안 써? 그 찬송가 쓸데없는 다 잘렸어 그 찬송가 만든 사람 이만희 총회장님이 뒤에 이거 이만희 총회장님이 아니 봐봐 이거 누구야? 편지여자 이만희 총회장님이잖아 근데 이만희 총회장님이 시켜서 이찬송가 만들었거든 근데 이찬송가 만든 사람 어떻게 된줄 알아? 다 잘렸어 왜 이찬송가가 잘린 줄 알아? 이만희 총회장님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해 찬양해 이만희 총회장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 다 간첩 이없애버어 이만희 총회장님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경배한다고. 응?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네. 근데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나님이라고 해. 만웅이 왕이라고. 그 이거 만들었다는 사람들 다 잘라붙어. 이만희 총회장님. 자기가 시켜서 해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3000%로 갔는데,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를 이렇게 규정할 때 근거가 뭘까? 응? 당신이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규정할 때 근거가 뭘까? 뭐를 근거로 할까? 기준이야 그렇지 성격을 궁금로 내가 아무리 이만희 총회장님 보고 너 당신 사입이야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단 규정을 할때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써는 이런 자기들의 주장조리를 성경과 대입시켜봐 연구를 해합동고신통화감리침내 복음 이런 교단에서 총회를 열어 그리고 교수 대학 교수들 목회자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그 교리를 가지고 몇 년씩 연구를 시켜 그리고 성경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 틀린 주장들을 찾아내 여기에 찾아보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하고 자, 노트에 한번 적어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신천지가 전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달라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하고 달라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하고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신천지가 말하는 복음과 성경이,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확인할 거야 우리 같이 응.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돼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번에 사람은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존재를 인간이라고 했어. 그다음에 네 번째에다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 초림 예수 등 예수님의 육체하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된 존재가 초림 예수야. 한번 적어 보고 노트 다시 확인 한번 확인하고 볼까? 응? 자. 초림 예수님. 초리예수 사도 초리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야 네. 그럼 제리예수 재림 예수는 예수님의 영혼하고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가 재림 예수야 이만희 총회장님은예수님임이안 했어 지금 예수님 오셨어안오어왜 아직 안 오셨어? 지금 오셨잖아 응. 1980년 3월 1 4일 84년 3월 14일 할래 80년 3월 14일 할래 그건 이제 알아서 선택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 인정하시지 제림 응? 예수님이 지금 왔어 우리는 재림 예수님 안 왔어 신천지는 제림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지금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임했잖아 그지? 그잖아 그래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된 하나가 된존재가 지금 제림 예수야 저거 봐 재림 예수 예수님 예수님의 영혼 플러스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두 개를 비교해봐 초림의수하고재림의수하고 다른 존재야 같은 존재야 응? 확인해봐 완전히 다르잖아 초림의수는 예수님의 영혼하고 하나님의 파란이... 영혼 아니 여기 중요한 거다니까 다른 예수를 왜 다른 예수를 장 응? 예수님이 같은 존재야 그래 그렇게 같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근데 왜 다르냐고 자 초림 예수님에게 임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 그러면 초림 예수라는 존재의 주인이 누구야 제림 예수 때 지금 주인이 누구야 육체가 주인이야 영이 주인이야 자 그거 높도 올려봐 높도 위로 한번 올려봐 이때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한번 써봐야 돼 여기 초리매수라고 한번 적어볼래? 초리매수 초리매수는 초리매수 적어봐 다시 정확하게 한번 크게 적어봐 초리매수는 예수님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하나된 존재 얘기를 해봐 함께 하셨지만 하나는 아니야 정확히 네가 적어보면 함께 하셨지만 하나는 아니라 적어봐 이 주장을 적어보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 응? 함께만 하셨어 하나는 아니고 옆에만 계셨다는 거잖아 그지? 그게 우리 생각일까? 이만희 총회장님의 생각일까? 내 신천지니까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생각하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금까지 전파한 내용하고 그 내용이 같아야 돼. 여기서 다르면 안 돼. 응? 그리고 이제 밑에 제리 회수 재봐봐. 제리메수 하나 된다는 게 뭐야? 하나가 되는 게 응? 연기보다하고 육회보다가 하나가 되는 게 뭐야?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사천의 순교자들이 그냥 내려와서 함께 살면 그게 되는 거야 너한테 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은 네. 너 천여 귀신 알지? 천여 귀신몽당귀신 총각귀신 그 총각귀신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야지 밖에만 있으면 이게 뭐야? 천여 귀신 총각귀신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만희 총회장님의 교리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신은 합일체야 신인 영육 합일체 왜 있잖아 니가 이걸 돈 주고 샀어 근데 지금까지 이거 다 읽어봤어? 사만 놓고? 안 봤어 읽어봐 함께하는 거 아니라니까 신인합일체라니까 신인합일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거야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니까 그게 신천지 교리야 너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 보면 초림의 예수하고 재림의 예수하고 달라 초림의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 그게 초림의 예수야 재림의 예수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천에 들어왔어 그러면 영의 육을 지배해 이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야 지금 이만희 총회장님 재림의 예수 맞아 신천지 교리가 있고 알고 있는 것하고 신천지 교리하고 같으면 상담이 아주 쉽게 끝나 신천지 것만 확인해 가면 되니까 근데 신천지에 다니면서 신천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단 말이야 나는 신천지에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만희를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이 시대 구원자는 누구냐고 신천지의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 아니야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시대 구원자야 네. 그게 신천지에 3년이 다녔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옛 언약이다 새 언약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만희 종회장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계시록 사건을 믿어야지 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하는 게 뭐냐면 기회를 끼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히 알아보러 그냥 정확하게 알아보러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그냥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처음 봤는데 네가 알고 있는 신천지 결론 내가 알고 있는 신천지 결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정리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만희 총회장님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 예수님의 영도 임했고 또 다른 보혜사 게시록 10장에 책받아먹는 사건 나오잖아 공만되는사건에 게시록 5장에 거기에 천사가 나와 그 천사도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임해 그리고 일곱 영은 신천지 7교육장에게 임해 내생물의 네 영은 신천지 전국 내외장 네 작년의 부인년의 청년의 전도부 이 부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 여기에 회장단에게 임해 내생물이 네 24장노들의 영이 있어. 신천지 본부 24장노들의 영의 육체와 하나 돼. 열두 명의, 여 신천지 책에 써져 있어. 열두 명의 제자들의 영은 열두 지파장들의 육체와 하나 돼. 신, 인, 합일, 체 육체, 영생, 불, 사. 그리고 순교자, 이제 14만 4천의 순교자들의 영들은 신천지인들 중에 비어프이내 시간 봐서 계속 100점 맞는 자, 임침 받은 자들. 그냥 성경 통달해야 돼. 그 다음에 열매도 있어야 돼. 그 구원의 조건이 여섯 가지인가 있어, 신천지에. 그 구원의 조건을 갖춰야지만 제사장이 될수 있어. 근데, 이만희 총회장님을 빼고, 대, 그, 신천지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신천지에서 구원받는 조건, 천국 가는 조건이야. 신천지에 3년 다녔는데 시, 총회 교족부에 이름이 안 올라갔어. 그러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야. 이만희 총회장님이 생명책이 신천지 교족부라고 말했는데 알아?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인가 하냐고, 혹시. 그러니까 신천지에 3년을 다녔으면 구원의 조건을 맞춰서 구원 받았냐고. 입맞는다, 맞는다는 거. 응? 입맞는, 입맞는다는 게 뭘까? 입맞는다. 여섯 가지 조건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씨로 남자인가, 추수된 자인가. 동그라미 쳐봐.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 쳐봐 예 아니요 다 해봐 그래 그리고 안한 것만 처리하면 되잖아 응? 한번 쳐봐 여기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 자 여기 하나님의 시로 났잖아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들어갈 자경이 여섯 가지 성경에 이런 기록 없어 근데 신천지는 있대 자격만 갖추자고 응? 그래서 시로 난 자가 맞아 버리. 그래. 추수 된 자도 맞아 네. 여기서 입맞은 자가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한번 맞았어 응? 입맞는 게 가능해? 입맞는 게 뭐야? 응? 천국에 들어갈 여섯 가지 조건만 맞히면 천국에 들어가잖아 보금방 공부하고 센터 교육 마치고 등록하기 전에 신천지가 신천지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다시 말하면 안돼 이미 천국인데. 천국이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네.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열심히 해갖고 천국에 들어간 조건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응? 조건만 맞추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잖아. 이따 공부할 거지만 생명책은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거기에 있는데 문 신천지 교독부가 생명책이라고 그래 신천지 교독부에 아브라함 이름이 있을까 응? 여기 생명책 나오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이 사람이 영이가 영의가 얇는 것이냐 육의가 얇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함께 앉는거 맞죠 네 그것처럼 말했습니까 그것처럼 이기려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는 자입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고 예수님 보좌에 앉았다 그 같으면은 또 하나님과 그룹한 성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해달라고 같으면은 거기에 생명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생명책이 거기에 없다면 어디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없고 예수님에게도 없고 이정자에게도없으면 생명책을 이뤄냐고 <웃음> 답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착으로 네. 참 아버는 죽기 전에는 낫지 않는다 그랬죠? <웃음> 개체가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 지이남 용하고 필 하는 것이 자기아찐이로그 의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자 하나님을 여리시죠? 함께 앉는 거 맞죠? 네. 그것처럼 말했습니까? <웃음> 그것처럼 얘기해야 되내 네, 보자의 함께 앉으리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도 있고 하나는 중단된 고 하나는 사망처리된 거있 해가 되어 있그렇게이 네. 성령에 돈을 키우지 말고 성경로 가지고 해야것니다 네. 우리는 내니우리내봐라어디그하니 네. 우리 그래 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말씀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고만사자만 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이 예수님의 하나가 다니 네. 그래 이 사람들의 그... 이제 어쨌든 신천지가 천국인 건 맞아요. 신천지 주장이그고 응? 신천지 이제 교적부가 생명체 교적부라고 하는데 교적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응? 신천지 교적부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적어져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교적부에 적는 게뭔 내용이에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이 다 기록돼 있어야 돼.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이다? 이제 제가 생명책에 관한 성경구절, 생명책에 관한 부분을 다 해서, 이제, 우리 상담받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이고 신천지 결론, 신천지 교리 결론이 이건데, 성경 해석에서 3번엔 계시록 20장 4절하고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그 다음에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천지 이 주장이 신천지가 근거로 하는 계시록 20장 4절의 성경 해석이 맞냐? 성경은 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는 영적 존재하고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하고 신인 합일 육대 보자 구성을 주장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가 천국이라고 해서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싫어 난 자가 오케이 추수된 자 맞아 그리고 열두 지파에 들어갔어 열두 지파.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저 기록들 나면 열매가 한명 있어야 돼 서울 본부 교적부에 이름이 들어가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아직 열매가 없어 근데 열매가 없을 경우에 3년 정도 됐으면 교적부에 등록시키려고 우리 형제 밑으로 열매를 달아주기도 해 그것도 안 했어? 생명체계 신천지 교적부에 지금 등록이 됐어? 안 돼있어? 알려주고 자기가 아니, 그거 아니 내가 3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으면 이거는 내가 알아봐요 내가 등록됐는데 안 됐는데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 걸는 문제인데 교적부에 올라갔냐고 교적부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 계시로 가감하지 않는 자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입맞은 자인가 입만 맞으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천국에들어 가잖아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 물어볼게 인을 맞는다는 게 뭐야? 나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건.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들마다 이인 맞는 걸다 다르게 말해. 네가 생각하는 인 맞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끝나잖아, 이것만. 인만 맞으면 나는 천국 가잖아. 입 맞는 게 뭐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이거 해보고 우리 치자 오치었다가안되자입 맞는 게 뭔지만 좀 얘기를 해봐 동각하고 있는 입 맞는 거음좀넣어드봐 성경 말씀을 새기는데 새기는 그 내용은 뭐야 전체 이맞는게 음, 성경을 그니까어찌됐든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마음팔에 새기는 건이맞는 거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든가 장막성전 사건 실상 내용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씀을 다 새겨야 되는 거야 성경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입맞는 게 성경 말씀인데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맞아 그럼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 인의 내용 주 핵심이 주로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면 전부 다 성경을 인을 맞아야 된다는데 신천지에서 시험을 치잖아 그래서 신천지에서 90점을 맞는 건인 맞는 게 아닌 건지 매일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지 10점하고 90점의 차이는 뭔지 정말 성경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건지 비유풀이를다 통달할 수 있는 건지 결론은 성경을 다 외울 수 있냐 비율을 100% 통달할 수 있냐? 나는 인을 맞을 수 있는가? 인 맞는다는 어떤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기준은 세워져 있는가? 그냥 막연한 인인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인 맞으라고 하는데 내가 맞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인이 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